뭐라고? 이럴 수가 당신 당신이 사건 현장으로 조사를 나온 형사가 여비서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장이 왜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죠? 몰라요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마냥 잘해주셨어요 두달 전에 모피코트를 사주셨고 지난달에 스포츠깔 사주셨고 오늘은 다이아 반지 선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면 얼마를 줘야 하냐고 묻는 거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 저... 사실대로 말을 했죠 그래서요? 무슨 말을 했죠? 전 그저... 그게... 우리 사무실 남녀 직원들은 저에게 매번 10만원씩 준다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믿어주세요! 다른 말은 안 했어요 네? 10만원이라고요? 음, 그렇군요. 뭐야? 난 20만원 줬는데, 제 얘기를 <웃음>